안녕하세요 유튜브 4.0 컨설턴트 이대영입니다. 오늘은 2021년 유튜브에서 성공하기 위한 성공 포인트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초부터 유튜브가 제공하는 최고의 교과서를 보셨습니까? 유튜브가 제공하는 최고의 교과서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그러면 첫 번째 성공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 아카데미를 확실하게 살펴보십시오 유튜브 크리에이터 아카데미를 검색하면 바로 들어갈 수 있는데요 유튜브가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유튜브를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교과서라고 할수 있습니다 6개의 강의 2시간 이런 식으로 쓰여져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분량의 교과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튜브 크리에이터 아카데미입니다 일단은 이 교과서부터 제대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한간에 떠도는 노하우나 테크닉만으로 유튜브를 성공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물론 그렇게 해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고 저도 처음에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아카데미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요 크리에이터 아카데미를 알게 되어서 자세히 살펴보니 평소에 제가 사용하는 노하우와 테크닉이 바로 여기에 다 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유튜브 크리에이터 아카데미는 일정의 교과서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크리에이터 아카데미와 유튜브 관련 교육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카데미는 교과서이고 교육은 참고서입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아카데미는 교과서입니다 마치 손흥민이 월드클래스가 된 것은 바로 아버지에게 기본기를 탄탄하게 배운 것처럼 크리에이터는 유튜브의 기초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기초는 중요하겠죠? 일반적인 유튜버 등 예전부터 활동하는 유튜버는 거의 대부분 이것만 압니다. 한간에 떠도는 노하우나 교육이 아니라 공식 크리에이터, 아카데미만으로 좋은 결과를 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의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좋은 결과를 얻는 사람들이 참고하는 내용들입니다. 해외에는 유튜브 관련 학교들도 많이 있는데요. 현재 교재들과 크리에이터 아카데미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유튜브 관련 학교는 참고서입니다. 실제 체험을 바탕으로 하는 어떤 공략입니다. 기초를 바탕으로 하여서 효율을 높인 것입니다. 아이디어나 경험담을 바탕으로 바로 지름길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과서는 교과서대로 중요하고 참고서는 참고서대로 중요하지만 이두 가지를 함께 활용하면 더 빠르게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 아카데미는 바로 교과서와 같으며 교과서만 활용하면 결과를 얻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 아카데미만 활용한다면 최소 1년은 걸릴 것입니다. 동영상을 만들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다시 조사하는 과정을 계속 반복해야 하기 때문에 크리에이터 아카데미만 활용을 한다면 결과를 얻기까지 시간이 좀 다소 걸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초보자는 전문 용어를 이해하는데도 오래 걸립니다. 하나하나씩 이해하면 되겠지만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년 이상 시간을 들여서 하나씩 하나씩 달성해 나가고 싶다면 크리에이터 아카데미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장르별로 나누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해하고 응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크리에이터 아카데미는 교과서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내용만 쓰여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엔터테인 유튜버는 이렇게 해야 한다던가 요통을 치료하는 방법을 알려줄 때에는 뭐 이렇게 하라던가 장르별로 설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본인의 장르에서는 어떻게 활용해야 좋을지 크리에이터 아카데미를 이해하고 응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 유튜브 관련 학교들은 바로 정보 교재, 콘텐츠, 동영상, 컨설팅 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참고소와 같은 존재라고 할수 있습니다 빠르면 한달 만에도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효율적으로 그 사람에게 맞는 정보를 즉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보자도 이해하기 쉽게 전문 용어를 설명해 줍니다 초보자들도 참여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처음 듣는 전문 용어들도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용어들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으면 초보자는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용어에 대한 설명도 해줍니다. 또한 전문 직종별로 특화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학교들이 그런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치료원, 에세틱, 뭐 카운셀러, 뭐 스포츠업계, 미용실, 음식점 등 어떤 직종별로 알맞은 노하우들을 설명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컨설팅을 할때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는 제안을 하면서 실천하다 보면 유튜브 내에 어떤 분석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쌓이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를 참고로 해서 바로 조언을 합니다. 지금의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